씹을 땐기자 내사 내예 g c o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드 뉴스 카비 코리아의 대표사 박주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? 코로나 상황이 지금 뭐 2년 이상 지속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소통을 하는데도 매우 어렵고 또 일상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워서 어 물론 비즈니스는 물론 어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 g c o 우리 모임에 대해서 어 저는 항상 어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도 어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모임에 같이 좀 소통하는데 동참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우리 GCO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결국은 또 우리 각 회원사 거기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GCEO.